저는 어릴 적부터 가문의 일에 관여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몇 없었어요. 사장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. 이 땅에서 쓰러져간 모든 일을 위해 저도 돕겠습니다. 불어라! 맞서 싸웁시다. 하늘이 저들을 굽어 셀피소서 만상의 바람여 이푸름에답아소서 하늘이여 저들을 굽어 셀피소서 죄송합니다. 바람에 귀 기울이면 마음속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. 가령... 네? 꼭 안아주고 싶으세요? 누굴?